아줌마. 아, <웃음> 온나다 <온다, 온다. 웃음> 사인해주세요! 사인해주세요! <웃음> 감사합니다! <웃음> 얘도 야구선수예요! <야부> 광년이에요, <웃음> 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다 <웃음>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근데 이거 잠궈야 된다. <웃음> 이병헌 선수! 이병헌 선수! 이병헌 선수! 이명환 선수! 이명환 선수! <웃음> 네 위에 늘도 계속 계 재미있 <웃음> n <웃음> <웃음> DONET! <laughs> 김진창! 김진창! 김진창! 김진창! 먹고atie가utt..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그때 바람에 바람에 좋겠다 시 I o n t k